안녕하십니까 1위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 맨날 요만한 애들만 잡았는데 아 요즘 너무 사이즈가 마음에 안들고 진짜 겨우나 팔뚝난한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렁이를 깨고 누치를 잡으러 왔는데 요 누치가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자 저기 있는데 잘 안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에 누치 그 떼들이 저기다 모여있습니다 어, 여기 큰 강에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로 지금 잔잔한 곳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지렁이와 바늘을 이용해서 저기다 던져 놓겠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엄청 덥네요. 아, 일단, 요거는 약간 빠가살이 잡을 때 쓰는 건데, 요런 것도 누치가 잘 물어줍니다. 네 개를 총 던질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누치라는 물고기는, 야, 힘이 너무 좋아서 낚싯대도 부러질 정도예요 그정도로 힘이 엄청 좋아요 자다 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웃음> 아니 던지자마자 망두어가 물렸어. 망두어가 아니지. 이거 뭐였지? 아무튼 <웃음> 뭐야 시작하자마자 물렸네. 야이제석지 물고기가 많은가봐요. 아이너 너가 오늘 대상이 아니야. 꾹 저고 꾹 저고 그래. 누치들이 굉장히 거의 많기 때문에,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일단 사라져 보겠습니다. 좀 숨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누치를 피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설치한 곳이고, 일단 누치를 피해서 올라왔는데, <웃음> 누치들이 또 급쟁이 있잖아요. 급쟁이. 어, 사람이 있으면은 안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라져야, 사라져줘야 합니다. 아, 덥다. 좀 그늘에서 좀 쉬도록 하죠, 여러분들. 어도 어청 정도 30분을 쉬니까 이게 또이비 TV가 또, 또 하이 텐션이 돼가지고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게 잡혀줘야 이게 살거든 영상이 이게 잡혀야 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이 팔뚝만 이 녀석이 잡혀야 이 물고기를 소개드릴 수 있어요. 갔습니다. 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자세를 낮춰야 돼. 이게 군대에서 한게 언젠간 써먹을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딱그 순간입니다. 자세를 낮춰야 돼. 기도비니, 기도비니, 물고기가 나를 확인하지 못하게. 자, 어. 누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크다 어, 어, 굉장히 큽니다 아, 야 이거 야 이거 물어줄 것 같아요 진짜 바로 앞에 팔뚝만한 누치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먹어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야 아, 이거 확인해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일단 확인해 봅시다 누치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물었겠죠? 확인해봅시다 1위 첫번째 낚싯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꾹 저구 꾹 저구 야이 너가 이걸 먹으니까 물고기들이 안무는 거야 자 끝에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웃음> 뭐야 <웃음> 꼭 저거에요 꼭 저거 여러분들 잡히라는 누치나안 잡히고 꼭 저거만 잡히네 <웃음> 아 오늘 진짜 누치를 잡고 싶었는데 이놈의 누치들이 진짜 경계심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낮이라서 그런지 경계심이 심한 것 같고 일단 오늘 국적으로 아마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던져놨거든요. 이제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한번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잡힌 거보다 우리 꾹조구들이 잡혀준 게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매번 제가 대상 오종을 하고 이렇게 잡곤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리티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따만한 이따만한 거 잡아가지고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동안 여기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유 <웃음> 깨알같이 국적우가 나오네요. 적 야, <웃음> 또꾹저우가 잡혔습니다. 야, 진짜 여기 꾹저우가 엄청 많구나. 와, 꾹저우예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진짜 돌아다니는 거 엄청 많이 보여요. 활동만한 눈치들이 지금 열몇 마리가 계속적으로 뒤를 돌고 있는데 먹이 활동을 따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딴 데로 갔다가 오고 막 그래도 이 놈의 꾹저우들이 댐비고, 댐비고, 댐비고. 와꾹조그만 잡았습니다 꾹조그만 아, 아쉽게 누치를 못 잡았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치를 잡기 위해서 2주 동안 계속 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계속 고안하고 고안하고 고안하고 있는데 아, 이 도저히 이 어떻게 하면 누치를 잘 잡을 수 있을까 한번더 생각하면서 이리 t v 가꼭 다음 영상에서는 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 티비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